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럴라이브즈 대표 김재건이라고 하고요. 배럴라이브즈는 지역 소멸과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주를 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서울에서는 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더 합리적인 가격에서 주택을 구매를 할수 있을까 혹은. 주택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구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주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아졌었거든요. 막연하게 그 아파트 값이 뛴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지금 연끌을 해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아예 지, 주택 구매를 포기해버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 가격의 대리가 왜 생길까? 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은 수요자 중심의 공급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어 공급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집에 어떤 사이즈의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선수요를 먼저 모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부동산을 개발을 할때 주택을 개발할 때그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이 있는데 시행단에서의 금융비용이라던가 마케팅비용들을 줄이면서 훨씬 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저희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접근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세웠던 가설들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저희가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 이만큼의 실제 수요가 있다 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만약 에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그런 외부 금융이라던가 펀딩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고 어 저희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뭐 sh나 lh 쪽에다가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쪽에다가 넘기게 된다고 했을 때는 공공주택 정책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의 선수요 조사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팀원 중에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워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 어,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에서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좀큰 힘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해결 솔루션 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가 제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가설에서 시어, 실험을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그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가설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겠다고 라 했을 때는 문제 해결 솔루션 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혹은 어 임대를 해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으로 주거불안, 내가 쫓겨날 어떤 걱정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시장 환경이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이런 뜻을 갖고 있거나 조금 이런 곳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 거리낌 없이 연락을 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메일로 주시거나 혹은 네럴라이브즈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어, 연락처가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